오늘날 꿈 속을 헤매며, 오늘 바닷가가.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이 그때 이죄 난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 사랑과 주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하게 되었네. 참된 믿음이 되었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자 모두 주 앞에 나와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기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살 주님 찬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옵고 그로부터내 보수